Assalamu alaykum. 안녕하세요. 하우투킴입니다. Today is weekend day, so I'm gonna be making halal sausage stew for my family. Maybe you can ask me that how can you cook halal food in Korea because it s hard to find halal meat and halal sausage in here. b u t There is a way. There is halal grocery online shop named Mopay. So, I ordered it there. Okay, then let's open it first. Ta-da! Whoa. Uh, wow! Wow! 대박 대박 대박! Halal onion, snack, chili pepper, black olives, and finally. Oh, I'm so excited! Wow! There is ice pack here. Oh, halal brother sausage. Wow, sausage! Halal sausage. Ah, oh, finally. <laughs> Actually, halal brother sausage are well known its rich taste, so I really want to test for cooking for right now. Yes. Yeah. <laughs> and halal p r a n k sausage oh, halal chicken y e s this is really popular and delicious halal beef <laughs> wow and i think it's really creative thing that they shown by design they show us which part of meat is this from like like this so i think wow it's really good and looks so delicious oh yalla yalla i'm so happy actually i ordered this just yesterday and it arrived today wow it's so fast and it's really good tip if you order only 30,000 won then the delivery is free it's really good, right? wow, 대박, 대박 can you see that? I'm so so happy okay, then let's make halal sausage s t o o right now let's go <laughs> yay, so I prepared all the ingredients I will start to make uh, 양념장 first Ta-da! Ta-da! I want to tell you that all the ingredients are halal food from halal grocery store, so Don't worry about t okay, h let's start. 우선 고춧가루 2스푼 먼저 넣어줍니다. 고추장 2분의 1스푼 넣어줄게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알콜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진마늘 1스푼, 국간장 2스푼 넣어줍니다. 제가 약간 짜고 달게 먹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해서. 사실 수프는 꽉 채워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들 때는 기호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섞어줍니다. 이제 막막 막 섞어주세요. 부대찌개 양념장 완성됐습니다. 예. 어, 여기 이제 냄비에다가 부대찌게 재료들을 다 넣어 줄거예요 그럼 일단은 재료부터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오니언 퍼스트접 적당히 썰어 주면 됩니다 이제 소세지를 넣어 줄 건데요 약간 좀 비슷하게 썰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제 할랄 브라더스에서 나온 음, 오 이거 뉴질랜드 상이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봐 소세지 완전 큰것봐와 소세지 너무 너무 많이 넣었어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랄비프로 우려낸 육수입니다 네 육수 넣어줄게요 그죠? 신김치 넣어주셨습니다 이거가 이제 생명이에요 김치가 맛있어야 부대찌개가 맛있어집니다 이게 팁입니다 넣어주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러 갈게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떡도 넣어 주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떡을 넣고요 만들었던 양념장 와우. smells very very good 잘 아, 섞어줍니다 야우. 이거 뭔가 굉장히 셰프 같지 않습니까? 아 좋아 좋아 좋아 I think I should make halal restaurant someday <웃음> halal 부대찌개 shop <웃음> Looks delicious 대파랑 두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양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부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부 넣어주겠습니다. 두부 잘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망의 라면 사리. 부대찌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랄까? 이거를 한번 넣어 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넣어주고야 기가 막히죠? Then I will call my mom and dad.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엄마, 아빠! 아버지, 부대찌개 드실래요? 어우, 냄새가... 아, 네, 네, so, I called my mom and I called my dad too, but he doesn't want to eat. He doesn't want to appear in camera, shy guy. So, 아, 어때 어때? 어, 생긴 거 어떤 거 같아? was singing. I was singing. I was singing. I was 두부를 좀좀 두부 두 was singing. I 겠습니다 빛을 나하고. 부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나는 천주교 기도하고. 네. 근데 이거 엄청 완전히 우리 아들 응. 부대찌개 처음 해본 거지. 아니지 해봤지. 아 그래? 응. 근데 이게 너무 제대 비주얼이 제대로인데. 응. 아 이게 한날이야. 응. 음. 그냥 부대찌개인데? 좋아 음, 좋아. 소세지가 응. 돼지고기 소세지만 쓰지 않고 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닭이랑 소랑 섞은. 아이 소세지가 응. 응. 응. 응. 되게 응. 특이하지. 응. 재현아 맛있게 잘 됐네. 이거 하느야고 얼마나 걸렸지? 시간이? 한3 0분더 너무 길어 훨씬 넘게 걸렸어. 그전 시간 걸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재료가 너무 응.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잡봐야 되니까. 응. 그럼 원래 요리가 그렇잖아. 응. 요리하는 거 재밌어? 난 재밌는 거 같아. 음. 응. 자주 자주 해? 그래 자주 해줄게. 응. 저번보다 훨씬 낫다 그래. 이제. 맞죠. 근데 라면은 좀 많이 했어 다음엔 반만 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단점을 잡더라. <웃음> 긍정적이지 못해. 다음을 위해서. 이제 네, 요즘까지. 너무 잘됐어 맛있게. 어, 어거 제대로야. 어. 그러면 은 이번에는 어.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번에 한 70점, 60점 이었나 어, 80점 주지 않았어 내가? 아니야, 되게 낮게 줬어. 어, 90점. 좋아, 수중해. 아아그 비주얼이 너무 좋고. 아, 음, 양념장도 잘 만들었고. 음, 그 고기 육수를 해놓거를 넣은 게 아주 이게. 아, 어. 육수가 진짜 한 시였다. 지 응.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 가끔 엄마 이렇게 요리해 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 고마워 땡큐 어. 아, 나중에 할날 레스토랑 하나 차려야겠어 아우 좋아 좋아 <웃음> 그거 <웃음> 하려면 엄마를 빨리 무슬림으로 만든다 하는 레스토랑 <웃음> 아 그런가? 무슬림을 <웃음> <웃음> 무슬림이 돼야지 레스토랑 <레슨을> 하시는 거야? 아 <웃음> 주방장이래 그 무슬림이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실 음식솜씨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해. 잘하지. 아 아니,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해. 음, 그래? 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원래는 아빠한테도 만들어주려 고 했는데 이거 카메라 끄고 지도하겠습니다. And I'm so happy that I can make 할랄. Uh, sausage stew in Korea and maybe I can cook more because I know how to get the halal ingredient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 a s a l a m a h g a m s a o n g Later if I open halal restaurant, come please. <laughs>